교회에 대여제 54강입니다 두 번째, 전부 한 걸로 따지면 세 번째인데요 성신을 근심케 함, 54강 지난주에 한 내용을 좀 보고 나머지 내용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약간 무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생활이 고쳐지지 않는 말이 고쳐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앞에 두고, 이제 이런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신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신께서 근심하신다 하는 말은 이미 이제 전제해 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성신이 이미 풍부하게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 어, 어기고 살아갈 때 성신께서 근심한다는 거잖아요. 성신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믿는 자 가운데 이루시는 일을 뭐 법정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일들을 이제 신자 안에 깨우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세례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성신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 가, 면서 이제, 그리 또, 안에서, 성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사람답게,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제는 전혀 이제, 이전에 그, 생각했던 그런 세계관이라든가, 인생관, 역사관, 그런 신관, 그런 것들이 다 벗어지고, 그리도 안에서 이제 세, 새로운 신관을 갖고 역사관을 갖고 새로운 그 인생관을 갖고 새로운 그 종말 종말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나 개인에 매여 가지고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사는, 유익을 구하는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뜯어 고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변혁한 사람이에요. 변혁된 사람. 이게 에베소인들이 복음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리토 안에서 이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 사실을 아, 사도를 통해서 받았고, 그래서 그큰 사랑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를 형성해야 될 그런 역사적인 사명과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사람의 특징은 이, 이 세상을,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조금 뜯어 고쳐서 수양해가지고, 어, 좀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위로부터 공급받아서 누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자기를 의지하지 않죠. 상대적으로 어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 도 안에서 그, 자존감이 아주 음 어마어마하게 노, 높여진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뭐 명예가 없든지 노예로 살든지 뭐 자유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살든지 간에 이제 거기 상대적인 것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구분과 나눔에 미혹되지 않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모든 그 행보를 행해 나가는 것 그렇게 나가야 정상인데 뭐 그렇게 나가려고 해도 이제 구조적인 악이 있고 인생에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 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기 힘써야 하는 거죠. 이게 근본 바탕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웃음>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근본 바탕이 자기 행복이 없는 사람. 자기 행복에서 벗어난 사람. 자, 자기, 옛사람의 자존감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자존감은 조건으로 다 하는 것, 저기, 높이는 거잖아요. 조건으로 그뭐 돈을 마, 많게 한다든가 건강을 더 남보다 더저 튼튼하게 저 소유하고 있다든가 뭐 아니면 배경이 좋다든가 그런 걸로 그 자존감을 높이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런 걸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상대가 학벌이 좋으니까 상대가 돈이 많으니까 상대가 그런 걸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진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 오히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고 무조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하려면 나한테 격이 맞는 상대, 뭐 수준이 맞는 상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랑으로 통일된 그리고 주님. 새롭게 하셔서 목표하신 대로 같이 상합하고 연락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상대의 조건은 안 보고 그, 그,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완전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지만 이제 하늘에 앉힌 자로서의 성격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근본 바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쓸 때도 굉장히 상대를 배려를 하고, 시간을 쓸 때도 상대를 배려를 하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윗사람에게든지, 아랫사람에게든지, 그다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하는. 내 쪽에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왜안 해?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도구로만 쓰이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주님이 근심하시는 거잖아요 여전히 자기 행복을 쫓고 상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 나다 그러니까 어,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들과 교통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세 사람의 특징. 근데 신령한 사람이 신령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다니이 세상 사람들을 오, 어울려야죠 이제 언덕 위의 도시로서 또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지 만나는 건 만나는데 그들과 생활을 공유하고 인생관을 공유하고 뭐 정치관을 공유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그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한 게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줄것 밖에 없잖아요. 큰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것 그걸로 인해서 만나고 뭐 문화적으로 비슷하니까 만나고 언어적으로 비슷하니까 만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시면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죄인하고 같이 교통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뜯어 고친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사랑이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제할 도리가 없다고, 김홍전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 안, 그렇게 안 살아요. 아, 알긴 알지만,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게 좋으니까 그러면 그, 그 근본 바탕이 그 사람은 안된 겁니다 빛을 알지만 어둠대로 살겠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살라고 그랬는데두 길보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두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근심하시는 오랫동안 배웠을지라도 생활의 분기점, 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자기 행복으로 넘어간다 자기 자존심, 쓸데없는 옛사람의 자존심, 아상, 자기 행복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 대우해?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했다가 망, 망하지 망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자리가 성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인간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간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생활 속에서 하늘에 속한 면을 드러내면서 장성한다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안로서그 일을 한다. 이게 지난 주간에도 이제 그 공부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이게 서로 나눈 얘기들이 있는데, 뭐 바빙크가 어떻고, 뭐 카이퍼가 어떻고, 이 고등한 신학적인 논리와 논리는 다 얘기하는데, 그 것과 내 실생활 속에서의 나의 주님,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쫓아서 받아서 교회 아로서 그 온전한 대로 자라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지적인 논의는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고동한 시, 정통신학을 했어도 삶이 바뀌질 않아이 삶은 수많은 습관들의 총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인기, 인격, 됨됨이는. 그러니까 그, 그,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쭉쭉쭉쭉 돼 있는 상태에서, <웃음> 그, 매일, 매일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인 오늘 날왜 생명을 주셨나? 날 어디에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가? 그런 것에 예의 깨이, 민감하게 깨,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 내가, 오늘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다고 회고를 할수 있고 도, 돌이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으니까 아, 그냥 사, 살고 또 당면한 일들이 있으니까 닥치는 대로 살고 <웃음>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관계, 시,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살고 그, 그거는 그 주님의 에, 진짜 성, 성신을 근심시키는. 내가 성신을 거슬, 뭐, 대, 대적하고 그렇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체로 육,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산, 산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살아보면 성신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그분은 그 섭리를 하실 때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또뭐 한다 그랬습니까? 함께하신다 그랬잖아요. 동류라는 말을 썼는데 신학적으로는 공유하신다는동 함께하시면서 공유하신 주시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과 이게 그게 이제 이게 접점이 있어서 이렇게 지속이 돼야지 성신이 근심하지 않는 거지. 말로는 무늬만 그냥 기독교인으로 다저 포장을 해 놓고 주님과 접점이 없어요 주님과 접점이 없으면 생활이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인격이 안바뀌어 그러면 그 관계식도 좋아지진 않아요 좋아내서 성숙되지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갈수 있는 게 없어요 꼭 무법주의자와 같아요 <웃음> 성신을 안 쫓는 것은 내가 성신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그 교리를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성신으로 깨달아 알긴 하지만 내가 그내 생활에, 내 생각에 너절한, 내 입술에 너절한 것들, 내 행동에 너절한 것들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게 너절한 것이 자기를 꾸밀, 꾸미, 고상하게 꾸미는데도 나타나고 누구에게 아, 좀 동정을 베푸는데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너절한 게 인심 쓰는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죠. 자기가 아, 주님이 에, 그렇게 그렇게 되면 다 주님이 근심하게 <웃음> 그 <인심 웃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정도까지 제이 이런 내용까지들 했는데요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내 구습이라는 것은 옛날에 습관적으로 살고 있던 것 그거, 그게 이제 옛사람이다. 옛사람이라는 건 옛날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너라는 한 인간인데 내가 만일 그리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쫓아서 새로운 인격을 형성해서 그리도적인 거룩한 인격과 사상을 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새로운 사람 하나가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 단지 선, 악의 욕망이 있어서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인간이 선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하는 것 뿐이지만 여기는 완전히 하나의 인격이 있어서 그 인격은 당연히 모든 생각과 감정과 뜻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행하고 어떤 생활을 경영해야 한다는 데에 확고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의 속에 있는 선과 악의 대조와는 모든 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옛 사람에도 이제 타락, 아담 안에서 타락한 어, 그옛 사람에도 그 상대적인 희미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로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걸로 살아가지 않. 옛 사람의 도덕적자, 종교적자, 정신적자로 살아가지 않. 그그옛 사람을 그 중고품을 뜯어 고쳐서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새 사람으로서 사, 위로부터 오는 주님으로와 확고한 관계 가운데 주님이 내신 지식이 과연 그렇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증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대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세상에 대한 사명도 잘 감당하고 나가는 거죠. <웃음> 자기 속에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어느 때는 조화도 되고, 어, 어, 중화도 하고, 중간 지점도 발견해서 결국 사람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지만 일반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철두철미, 둘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달게 두 개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두 개의 경향이라든지, 두 개의 품성이라든지 그런 말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이거를 두 개의 성향 중에 우리가 옛 사람의 성향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향을 입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요옛 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다 이렇게 두 품성으로 얘기하지 않아요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옛 사람의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물리치고 살아간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을 한 거죠 여기서 이두 사람이라는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옛사람, 새사람 이런 말을 썼는가? 옛성품과 새성품, 그리고 옛사상과 새사상, 옛신앙과 새신앙, 옛날의 생활과 새로운 생활 이렇게 나누어 쓰지 않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써놨는가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생활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경향이라든지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기타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은 그 기본을 그그 그 사람 기, 그 기본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가 달게 옛 사람이라는 걸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인격을 구성해서. 새 사람으로 나아놓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사람, 옛사람이라는 한 인간의 사상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 감정을 조금 뜯어 고쳐가지고 암만 새것과 같이 만들어도 중고품은 중고품이다 옛사람을 아무리 우수하게 닦아놔도 옛사람이다 새 사람은 새로 지은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 창조해 놓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스 2장 10절에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리토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로서 존재하게 됐다 <웃음>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사람 노릇을 해야겠다는 것이 신자들에게 합당한거죠 물론 세사람의 생명은 새로 피조되지만 세사람의 인격이 충분히 나타나기 위해서 생각이라든지 느끼는 거라든지 하고자 하는 거라든지 이런, 이런 걸할수 있는 영혼의 기관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이 옛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생활이 습관화되지 아니한 유치한 신자나 어린 신자들 즉새 사람으로서 살아 버릇하지 아니한 신자는 새 사람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 사람이란 요런 것이구나 하고 분명히 파악할 만큼 확실한 경험을 가지기 전에는 그게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그럼 그렇게 믿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옛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산세 사람으로 사는 것은 가만히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새사람의 의지에서 사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친 대로 배워 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 버릇한 사람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도리는 안 배우고 그냥 살면 언제든지 자기는 그냥 자기 종교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안 믿는 건 아닌데 새 사람의 실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맨 처음에 믿었을 때 누군가가 예수 믿는 도리를 어, 기본적으로 가르쳤을 텐데 그때 반드시 죄인이라는 걸 먼저 가르쳐, 어, 가르침을 쳐가르 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죄인이라는 것을 안, 안 가르치고 다른 데서부터 예수 믿고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줘서 다른 문으로 들어갔다면 그건 예수 믿는 대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교회를 속하는 데서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지 허물을 위로하는 데, 그 사람의 인생의 보람을 찾게 해주는 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써 선을 행하고 마음을 수양하고 몸을 닦아서 사회에 건실한 인물이 되겠다 할 때는 그거는 순전히 수양의 프로그램이지 예수를 믿는 도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철학이나 사상을 심오하게 해서 국제적이고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것들을 좀더 심오하게 가지기를 원해서 기독교를 가질 수도 있다 옛사람의 그 침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런 거는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만일 예수 그리토의 속죄가 그에게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진짜 속죄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자책할 만한 게 없고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아, 않아, 않아도 자책할 만한 것이 없어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다입니다 내가 뭐 엄청난 신학 공부를 하고 뭐 사상을 사상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결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은 속죄 사실 터 위에서 한게 아니다. 야 여기 이 오묘한 그런 세, 세상의 이치가 있고 인생의 저 이치가 있네. 야,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하고 이거 가지고 선생 노릇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건 제대로 가는 게 아니다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자기가 분명히 죄 있는 인생이고 죄 있는 인생의 자손이고 죄로 말미암은 오염이 자기를 부패하게 했고 또한 스스로 이 죄의 오염을 다닦고 이 죄의 잘못을 없애버리고 일어나서 다시 선하고 아름다운 완전한 인간의 위치로 올라갈 수 없다. 이걸 알아야지 시작을 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조상은 살인자, 가늠자, 도적질한자, 뭐거짓말하자강도다 뭐 있어요 우리 조상에. 아, 우리 집안이 아무리 뭐 우리 좋다고 아무리 꾸며도 조상은 다 있다. 그 그러면 나도 거기. 그쪽이 후손이지.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 안에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 그런 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일 수 있냐. 그 속죄 주님이 준비하신 그 속죄 토대 위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의를 나타내. 상대적인 자기.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전적으로 이게 무기능한 존재다 하는 것을 무능력하고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를 깊이 깨닫고 막 통곡하고 울고 하지 아니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통곡하고 우는 사람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란 걸 보면 반드시 죄의 본질적인 걸잘 깨달아서 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울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죄의 본질에 저촉해서 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느꼈을 때에는 그냥 당황하고 오히려 큰일 났구나 하고,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느끼는 겁니다. 그, 어찌 할 거? 내가 어찌 할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너희들이 십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 본인이다. 라고 하는 걸,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그, 그래, 그거 맞아. 근데, 어떻게하라고 이게 아니고, 그, 그, 그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죄, 된 일이었는가. <웃음> 그 역할로는 말할 수는 없죠, 거기서. 하나님의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누군가는 예수를 죽여야 하니까 그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 하나님은 죄된 사람들의 속성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경륜을 전진시키시니까 내가 거기에 쓰였다 그러면 쓰다 그러면 내 악한 본성이 발휘돼 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걸 알아. 내가 못 박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진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옥 백성인데 얼마나 저주받은 존재인가.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내가 죽인 존재라니. 상대적으로 눈물 흘리는 것하고는, 그 그러니까 뭐 전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막 자기 어렸을 때부터 누고 고무줄 끊어 먹은 것까지 뭐 이런 거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계의 영이 임해가지고 회계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회계가 아니에요. 진짜. 그건 현상적인 회계지 본질적인 회계는 그렇지 않다. 본질적인 회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가. 그걸 알아야 그게 이제 신자로서의 시작이라니까. 어린 사람은 어른들과 같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막 통곡하고, 울만한 조건이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른들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은 문제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10살 먹은 아이도 또 7살 먹은 아이라도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는 자기가 다알수 없다고 하더라도 철도철미하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죄인이라고 한다 나도 죄인인 것을 그래서 안다 나도 죄인인 걸 믿는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자라는 것이 귀한 일이지 커가지고 자기의 죄를 절실히 느끼고 회개해야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해도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렇다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합리화하면 안 되죠 내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 죄는 죄잖아요 그런데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의가 더 드러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안 되죠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막 죄짓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쉽게 생각해서 함부로 했다. 그걸 갖고 통곡을 해야 그 정상적인 회계가 되는 거죠. 정상적인 회심이 되는 거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중생의 생명을 내려보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어린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도리에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시간이라도 뱃 속에서도 나면서부터라도 중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중생의 사실과 결부된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의식이라는 건 점점 장성해가면서 명료해지고 충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장성해서 죄의식을 느낄 만한 사람이, 그걸 표백할 만한 언어가 다, 언어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뭐냐?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결핍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성신을 근심하지 않고 사는 상태의 그,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성신을 근심하지 않고 사는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신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옛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라든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스스로 느끼려고 하는 것을 그냥 놔두면 반드시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세례문답을 하고 그가 확실히 믿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 즉그 사람의 확실한 중생의 여부에 대해서 증언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신령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예수께 속한 것으로 확인하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어, 사상이나 생활 감정이나 욕망하는 바가 싹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세례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자기의 죄를 절실히 느끼고 나와서 예수를 강곡한 마음으로 찾아서 믿는 그 처음에는 대체로 성신께서 그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다 그렇다는 것을 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중생을 그 중생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역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해놓는 것입니다. 그때 감격이라든지 그때 마음에 원하는 거라든지 그때 상태를 보면 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왔다 하는 의식이 발생해서 그때에는 자기라는 걸 내세우거나 자기가 무엇을 해야겠다 하거나 자기가 종교적으로 훌륭하게 되었다는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먹고 예배당에 다니는 통에, 이제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생각난, 생겨나는 거죠. 예배당에 다니면서 종교적인 욕심도 커지고, 점점 설교를 들어도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고, 진리에 대한 면역성이 생겨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이나 욕심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로 다 드려야 제대로 갈수 있고, 그렇게, 갈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급한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정도로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와서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하고 떠들어 놓으면 중생한 사람으로서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생각, 생각도 못 하고 그 도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 하는 스타일을 이제 본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몇년 예수 믿었는데 저렇게 살더라.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 동안 다니면서 남들이 기도하는 걸 듣고 배우고 그것이 귀에 이기면 이제 기도라는 건 저렇게 하는 것까 보다. 어, 틀에 박혀가지고 심정에 간곡한 것을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틀에 붙여가지고 하느라고 그 틀을 생각하느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에 그릇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죄의 몸이 면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했으니까 그것을 각성하는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리고 내 남은 인생 일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그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이외에는 아무 생활도 내가 경영할 것도 없고 꾀부릴 것도 없고 스스로 자꾸 계획할 것도 없는 것이다 하는 걸딱 각성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헌신을 하고 완전히 바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각성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예수 믿는 여러 가지 도는 도대로 행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뱅뱅 돌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자기대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케 하지 않고 잘 지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건 신령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뭐, 뭐, 뭐 무슨 박, 박, 신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장하는 생활을 그, 분초마다, 그, 분초마다, 그, 그 하루하루, 일주일 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니 바른 저 성신을 기쁘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성신님이 전부를 지배하고 주장한다는 그 상태가 정상적인 그리토인 생활의 맨 처음에 출발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것을 훌륭하고 높은 성자의 그 생활로 생각할 게 아니고 정상적인 신자 생활을 하는데 기본이다. 이게 처음이다. 이것이 아니면 성신께서 근심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이 완전히 옛사람이 예 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교회에 연합된 존재라는 걸 알고. 주님. 그렇게 행보를 행해 나가야 신자로서 첫 출발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신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